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달콤, 통통, 그리고 새콤 교생선생님 이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은 바로 뷰티풀 스카 응원법 수업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뮤직 큐 박자를 타죠? 처음에 이 은상! 안 불빛으로. 뛰어든 작은 처럼 그 빠져버렸어 오. 너에게 아, 네. 이 드라마 아, 아직도 난널 벗어나지 못해 FAKE MY Face, FAKE HEART 잔하게떠 You, o u you, u you, you, y o o u o u you, you, you, o u you, you, u you, a u u o u u o u o u 절 매일 너를 찾아 이미로 떠났는데말야날 세상 로 s u c beautiful s k y 모든 게 break some faker 우리 닮은 생전 하난걸어지 finger 결할 수없어너라는 존재는 keeper 바다 끝새지은야모나티지긴것 상처까지 결인다워 아마 기아는 넌끝까이다너 n 워정 the war r 는 m 가 내려 e r the one in the r o 나 n d b a n e d o on get your p c k 로 FAKE SMILE fade, FAKE c a r l 잔인하게 둬 I'm uh o h a y h g 아나 I don't say, I'm so catching you. Tama, b e a u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다고요? 다음 수업도 기대해주세요, 여러분. 오늘 열심히 들은 학생 참 잘했어요. 도장 이따 찍어줄게요. 안녕! Fake smile, fake c u r s 발! 로 <목소리> <목소리>